안녕하십니까 일위 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천이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견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과연 어떤 크기의 피라미들이 잡혀줄지 지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히트! 와우! 히트입니다. 히트! 와 이야 <웃음> 피라미가 올라와줬네요 피라미 아 작은 사이즈의 피라미입니다 호! 오 히트! 두번째 히트! 두번째 히트! 두번째 히트!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야 올라옵니다 뭐가 잡혔을까? 이야 사이즈 좋은 갈견이가 잡혔네요. <웃음> 사이즈 좋은 갈견이 한 마리예요. 오 히트! 입니다 히트! 자, 어 뭐야? 야, 미니미니한 꺽지가 잡혀졌네요. 어 아기 꺽지, 아기 꺽지입니다. 아기 꺽지. 오 히트! 와! 이야! 이야! 일본은 이번에도 큰 갈륜이가 바로 히트를 해주네요. 와, 갈륜입니다. 히트! 어! 입질 왔습니다 입질. <웃음> 작은 피라미가 올라와 주네요 작은 피라미. 오 히트. 야 올라와라. 자, 과연 어떤 물고기가 올라와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큰것 같습니다 와, 이거봐요 크기봐 손바닥만 한데 와, 진짜 큰 갈면입니다 우와, 대박 히트! 히트입니다 히트! 자, 어떤 물고기가 올라올지 기대가 됩니다. 와! 뭐야? 아이고! <웃음> 새끼 꺽지가 한번더 물어줬네요. 새끼 꺽지입다 오. 변지 낚시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새끼 꺽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. 네, 꺽지. 근데 큰 애들도 올라오는데 어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꺽지 한 마리. 야 어떤 물고기가 올라왔을지. 와. 야. 이야. 이야. 큰 꺽지가 올라왔네요. 큰 꺽지가. 와, 꺽지입니다. 꺽지. ,껍지. 야, 야 이걸 이렇게 물어버리네. 야, 큰 꺽지입니다. 히트. 와우. 히트입니다 히트 자, 올라옵니다. 아 올라옵니다 <웃음> 사이즈 좋은 갈견이가 잡히는군요 와 사이즈 좋다 오, 오 힘이 팔팔합니다 갈견이 히트입니다 히트 여러분들 야 아, 갈견이가 올라와주네요 와우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진낚시를 해봤는데요 뭐 다양한 어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피라미, 갈견이, 그리고 꺽지까지 작은 꺽지에서 큰 꺽지까지 우리가 잡아왔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견진낚시 하시면 좋은 순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